안녕하세요. 신만콩입니다 어, 오늘은 갑작스럽게 비가 내렸어요. 그래서 그런가 너구리가 엄청 땡겼고 동시에 삼겹살도 굉장히 땡겼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너구리는 앵그리 너구리고요.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조명이 괜찮은지 모르겠어요. 제가 이사 오고 처음 녹화하는 건데 아 그리고 얘는 할라피뇨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고추 아, 아쉽게 아 살짝 불었어요 그냥 너구리 살까? 앵그리 너구리 살까? 하다가 매운 게더 땡겨서 앵그리로 가져왔습니다 역시 비 오는 날에 너구리 확실히 매콤해요. 지금 굉장히 조금 초췌해요 삼겹살도 소금간이 되어있습니다 구울 때 소금간 했어요 이렇게 라면에 얹어서 Okay. <sweak> 삼겹살도 좀 두툼한 거 먹고 싶어가지고, 두툼하게 되어 있는 걸로 가져왔어요. 있는 느낌 이럴까요? 포장마차 안 간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치막삼겹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배부르게 한끼잘 먹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 완전 잘 어울리는 조합이었어요 은근 잘 어울리네요 삼겹살은 국물 없는 라면이랑 잘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국물 있는 라면이랑도 잘 어울린다 네. 잘 먹었습니다